가정에서 쉽게 재배할 수 있는 상추 화분과 깻잎 화분입니다. 엄마가 아, 상추 좋아해요. 지우 상추 좋아해요? 깻잎도 좋아해요? 우리 고기 싸 먹자. 저거 뭐 엄청 싱싱해. 네. 어. 이거는 안 먹어요. 청치서 광이 나광이. 아빠 아빠 아빠 아빠. 응? 음? 이건 안 먹어요. 응 음, 돌은 먹으면 안 돼요. 안 돼요. 너 놀러. 음. 노노노. 네.. 도지야 <웃음> 이거 뭔지 알아 이건뭐게 망추 깻잎 깻잎? 음. 아니, 아니 난투 상추? 응 이게 상추 이게, 어, 이게 상추야 이거는 뭐? 이거는 깻잎 깻잎? 음. 냄새 맡아볼래? 깻잎? 고기싸 먹으면 아주 환상이야감사야 응? 와 아빠 어버이날 선물 주는 거야? 고마워 우리 집에서 이거 선물 받아 했다. 어어 우리 집에서 받아왔어? 어. 고마워 우리 집 사랑해 아 냄새 좋다 네? 응. 아빠 사랑해요 <웃음> 아빠도 우리 집 사랑해요 네.